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대로 싱크패드, 리전, 아이디어패드 등으로 유명한 세계 PC시장 1위 레노버가 출시한 프리미엄 노트북 브랜드인 요가 7세대 신제품 체험존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부스에 생각보다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이 평일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테크 덕후들이 모여있더라고요. 또브이로그 유튜버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날 정말 덥고 제가 긴장해서 땀이 많이 났는데 이렇게 부채도 챙겨주셨습니다. 겉에 적인 퍼포먼스가 강해요. 이 제품은 유바 세븐 아이인데요. 360도 디스플레이 조절이 돼서. 영상을 볼 때나 펜슬로 크리에이팅 작업을 할 때든 굉장히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는 목이 좀안 좋은 편이라서 모니터를 꼭 거치대에 놓고 쓰는데 이렇게 360도 회전되는 게 각도 조절이 더잘 돼서 목에 무리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런 타블렛만 사용할 때 시간이 들었으면 제가 그림까지 그렸는데 <웃음> <웃음> 크리에이터분이신가요? 1도까지 아 네. 기본적으로 다 180도까지. 근데 저 친구만 요가. 저 친구만 유일하게 360도 플립이 되는 그런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뭐 다른 것들을볼때 이제 제일 스탠스가 되는 게 기본적인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돼요. 성능적인 거에 대해서. 는 그냥 요가. 어 양쪽에서 나오는 소리를 한쪽으로 통합해서 들려주는 거고 테레오는 양쪽으로 분리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나오는 게, 뭐, 자동차, 뭐 그런,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이쪽에서 들어갈 때, 우, 하다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네. 그게 사운드를 구매했잖아요. 이게 그런 게 꾸준하게 구매했어. 그래서, 가벼워요. 이게 음. 심지어 프로예요 제일 가벼운 거또 놀랄만한 거, 저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유, 서프라이즈 하거든요. 1kg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뭐. 아니. 무겁게, 헤비하게 들어가는 집이 엄청 많잖아요. 조금 많이 프리미어는 잘 다루지 못해서 현장에 계신 분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영상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 프로그램이 조금 무거운 편인데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확실히 크리에이팅에 적합한 성능으로 출시된 것 같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어, 일반적으로 알루미늄만큼의 강도와 경도를 갖고 있지만, 하지만. 엄 정... 가벼워요 모든 요가 7세대 노트북 라인업은 최대 인텔 12세대 i7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영상편집과 같은 고성능 작업에 탁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가 7세대 일부 제품은 인텔리보 플랫폼 인증을 받아서 가벼우면서도 초고속 충전, 빠른 인터넷 등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인텔이보 플랫폼 배지가 붙은 노트북은 성능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프로세서는 비슷하게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그래픽을 보시면 인텔 아 엑셀 그래픽이랑 근데 이것도 그래픽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 확연한 차이를 볼수 있죠. 그리고 얘를 이제 보질 않아도 돼요. 얘가 하고 싶은 최고의 성능을 해도 얘는 어정 잘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게임 이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웃음> 배틀그라운드 잘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런 전자제품을 살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바로 AS죠. 레노버가 외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AS 서비스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레노버 요가의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는 그런 한견을 완전히 깨주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365일 24시간 언제든 전문가에게 전화 채팅 등을 통해 AS를 받을 수 있고 제품이 고장날 경우 퀵이나 택배로 비대면 as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워런티 1년에 2년이 추가되어 총 무려 3년의 워런티를 제공합니다. 고발적 손상을 보상해 준 adp 서비스도 1년 제공된다고 하니까 걱정없이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체험존에서는 인생 영상존도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초록색 크로마키 배경에서 영상을 찍고, 이번에 출시된 요가 7세대 제품으로 편집을 도와주십니다. 노트북에서는 영상이 아주 가볍게 편집되고 있습니다.